제가 이전에 따로 광고를 받지 않고 프로젝트 HP라는 게임을 리뷰했었는데요. 넥슨에서 해당 영상을 봤는지 정식 글로벌 테스트 전 사전체험에 초청을 받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워이븐을 플레이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파 테스트 이후 달라진 부분은 뭐가 있고 게임 자체의 재미는 어땠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워웨이브는 넥슨의 기대작 중 하나로 대규모 백병점 pvp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게임인데요. 마비노기와 주랑고를 만든 이윤석디렉터가 참여해 공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워웨이브는시벌리 몰드하우 등에서 영감을 받은 만큼 전체적인 전투 및 플레이 흐름은 비슷했는데요. 16대16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하나의 전장에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었고 룰이 다른 다양한 모드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은 어느정도 갖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병사는 총 6종으로 양손 대검을 사용하고 유일하게 적을 공 공중으로 띄울 수 있는 블레이드와 창을 이용해 좁은 지형과 소규모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스파이크 먼 거리에서 활을 사용해 적들을 견제하고 교란하는 아치 높은 체력을 바탕으로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 아군을 보호하는 가디언 후방에서 아군을 치유하고 전투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스모크 강력한 일격으로 난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워애머가 있었습니다. 이전 알파테스트 때에는 비교적 단순한 공격 패턴 때문에 일정시간 플레이를 하면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전체험 버전에는 각 영웅마다 새로운 스킬들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적을 공중에 띄우고 콤보를 넣을 수 있는 스킬이나 적의 접근을 차단하고 데미지를 줄수 있는 가시벽 설치 오버워치의라이너르트처럼 방패를 들고 전방으로 돌진하는 스킬까지 새로 추가된 스킬들로 인해 병사들의 개성이 좀더 뚜렷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간지나는 양송대가 에외류되어 블레이드로 잠깐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적들과 공방도 주고받고 활약도 했었지만 워해머의 자비없는 풀스윙 해머를 맞고 한방에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죽음으로 인해 워해머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고 병사를 변경해 다시 한번 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저의 거대한 망치는 애꿎은 오브젝트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 병사로 플레이를 하다보면 화신력이라는 게이지가 차오르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화신력을 소모해 원하는 영웅으로 변신이 가능했고 불리한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는 플레이도 가능했습니다. 변신할 수 있는 영웅은 총 4명으로 빠른 공격 속도와 반격 기술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마터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광역 스킬을 사용하는 레이븐 보호막으로 아군을 지원하고 대규모 부활을 사용할 수 있는 호에트 빠른 속도로 전장을 누비며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는 먹바람이 있었는데요. 영웅들마다 개성이 강해 전장 상황에 따라 어떤 영웅으로 변신할지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저는 주변에 자신의 아군이 많이 쓰러져 있을 경우 호에트로 변신해 대규모 부활을 사용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영리 플레이는 불가능했고 그나마 만만했던 마터로 변신해 저의 부족한 실력을 일정 부분 커버칠 수 있었습니다. 전투는 대부분 마음에 들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플레이할 것 같은 블레이드의 공중 콤보가 있었습니다. 블레이드는 다른 병사와 달리 황소백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면 적을 공중에 띄울 수 있었는데 이때 공중에 떠 있는 병사의 모션이 무중력 상태 우두커니 서있어서 급조한 스킬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아군을 치료하는 스모크의 스킬, 치유 연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난전 위주의 pvp 게임에서 힐러가 활약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정말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힐을 받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힐 모션 및 이펙트 그리고 리액션이 너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난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스킬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펼쳐졌는데요. 를 받고 있는 유저도 유아이 연출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을 수 없어 스모크가 자신을 치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힐을 제외한 다른 스킬들의 구성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연기벽이라는 스킬은 적의 원거리 투사체를 잡아 원하는 방향으로 던질 수 있었는데요. 아군을 치료하고 도망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원거리 투사체를 확인하고 타이밍에 맞춰 투사체의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저같은 똥손 유저가 봤을 때는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후 고인물이 등장하면 해당 스킬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굳이 힐 타이밍을 끊고 이런 리스크가 큰 스킬을 사용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드와 관련된 새로운 시스템 및 기믹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호송전 모드에서는 알파 테스트 때는 볼수 없었던 활공이라는 시스템을 볼수 있었는데요 공중에서 누구나 제한 없이 글라이더를 펼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변칙적인 전장 합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활공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활공은 다른 모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호송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모드의 컨셉 및 밸런스 문제 때문에 제한을 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만든 시스템을 특정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 그래도 이동과 관련된 기본 액션을 모드로 구분해서 제한한다는 부분이 유저들에게 큰호 받았습니다. 혼란을 줄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워헤입은 사전체험 리뷰를 해봤는데요. 워해이브는 2022년 10월 12일 글로벌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전 알파테스트 때에는 UI 및 연출 표절 이슈로 말들이 많았고 안 좋은 기사는 물론 유저들의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았었는데요. 사전 체험을 해본 결과 그 당시 문제로 제기됐던 UI 및 전투모션, 연출 등은 모두 수정됐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정했다고 이런 잘못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NC 스타일의 모바일 게임과 돈만 바라보는 한국 게임 시장에서 쉽게 도전하기 힘든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만든다는 것이 참 흥미롭게 느껴졌고 게임의 성공 여부를 떠나 국내 개발자들이 이런 새로운 시도 자체를 두려움 없이 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